할게요. 나를 기억해줘요. 만아주대 oh, oh. 마음을 열어봐요. 내가 보이나요? 지친 생각 속에 나 지워나요? 숨이 막혀. 제발 그러지 마요. 가슴이 아파 숨이 막는 순간까지 날 놓지 마라 반타진대 만다진대. 반타진대요 가슴을 열어봐요 내소리 들리나요 당신은 자기 위한 애처함을 느끼나요 꿈이 자라었다고 희망이 없다고 정말 여기 내내 모든 걸 나가줬어요. 내가 다신 곁에서 손을 잡아줄게. 받아어느 속에 갇힌 그대의 모습을 싫어 내나서 숨 쉬는 나를 기억해줘요 나의 손을 잡아요. 그대 견뎌요. 원이. 판타지테. 판타지테. 판타지테. 판타지테요.